한거 잖아요. 근데 이게 29 네. 22 20, 인거 니까 그렇게 봤을 때그가 네. 조건에 f1 을 넣으면 f1 g1 은0 이고, 네. 그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은0 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걸 넣었을 때이 값은 0이 되겠죠. 음,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넣어 주고, 와, 신기하다 이건 만 넣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라 F 피소드2 G 1가 Gx1랑 여 GX 되겠습니까 우선 f g x 에 대해서 그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해제마이 f 스 f x g x F5, f 가 되겠죠. 음, 그래서여기다약어보면 음, 아, 이거를 아, 잘못 같 f x f x F5, F6, F7, F8, F9, F1, F2, f 이 F4, 이제 f 나하나 이거 f 어 f 보면 f f f f 음. 찍어보면, 아, f, f, f, f 4. 인을만약 처음부터 5 0 0이원씩 6000원씩 6000원씩 6000원씩 6000원씩 6000원씩 6000원씩 6000원씩 6 6000원씩 6 0 0 0그씩 6000원씩 6 0 6000원씩 6 그가이분의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FGE 1이 지금 8분의 파이라고 나온 거니까, 네. F'에 8분의 파이 분의 1을 하는 거니까, 이 F'에 8분의 파이를 넣으면,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가0수인판기 4분의 1을.